노인 간병과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사회 서비스에 주어진 액수 안에서 장애인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가 도입됩니다. 네,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더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를 더 널리 국가가 알려면... 국민에게 사회위험으로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사회보장. 결국 사회보장은 사회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률과 제도서비스 외에 법률과 운영서비스 역시 바라게 되었다.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 국민의 삶이 실적으로 향상되길 희망하면서 말이다. 사회보험과 공공구조만으로는 할수 없었던 바로 이것을 필요로 했다. 우린 먼저 이세 가지 원칙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렇다면 국민 생존권을 보장하며 사회 안정에 힘쓸 목적으로 운영되던 사회 서비스는 왜 많은 국민들이 접근하기 힘들었을까요? 1990년대 우리나라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며 지역분권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군사정부 시절과 완전 다른 정치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양분된 욕구는 상당히 높았죠. 특히 수도권과 지방권의 복지정책 차이는 차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이익집단의 갈등을 안정시켜야 할 특단의 복지정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음... 이건... 1990년대 장마철 출근길 모습인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출근을 하고야 말겠다는 욕구는 절대 막을 수 없는 도전처럼 보이네요. 또한 이 무렵 굵직굵직한 사회적 사건 사고가 발생하며 국민적 흥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일명 사고공화국이란 별명이 생길 만큼 1990년대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이런 참사 속에서 치안강화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필요욕구는 높아만 갔죠. 그리고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 운영체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탓에 사고 이후 어떻게 제공돼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던 시기였습니다. 사상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와 전문성 있는 담당인력을 육성하고 사회안전망을 좀더 촘촘하게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더 이상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만으로는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이란 기대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전 불안정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을 바라던 때와 가난이라는 모순을 국가가 책임져주며 보충해주길 바라던 공공부조의 활성화 때처럼 국민은 좀더 탄탄한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지원을 바라게 되었죠 그런데 때마침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야 맙니다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